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 쪽으로 뭐 컨설팅을 하다가 좀 깊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입학하게 됐습니다. 공부를 해보니까 참 잘했구나. 이 창업 컨설팅이 어떤 방법론이나 뭐 우리 교수님이 강의하고 계시는 뭐 CRM 뭐 상당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. 제가 이 학교에서 와서 얻은 것들이 공부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사업가분들의 그 내공도 알게 모르게 막 느끼면서 되게 행복한 시간도 많이 갖고 저는 이 학과에 들어온 게제 인생에 너무 많은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4년 후에 어떻게 된지를 한번 지켜봐라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더 지금이라도 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 하에 훈련 교수님과 그 선배님 예, 하고 이렇게 동기들 이렇게 보면서 어, 서로 발전하는 길이 좋겠구나 이런 다짐도 하고. 저는 이제 학교 입학하게 된 계기가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생각했더니 홍보하고 싶었던 게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사이버대학에 들어왔죠. 제가 지금 어, 스타트업 기업을 저희 신랑이 운영하고 저도 이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데요 홍보 부분이 다 온라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온라인 커머스에서 배우는 거를 조금씩 적용하면서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도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알아보던 사이 동생이 사이코대가 괜찮다고 딱 그러더라고요.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저는 여기가 그래서 아 여기를 다녀봐야 되겠다. 이 학과를 들어와서 보니까는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투자 쪽으로 자꾸 이렇게 눈이 뜨이는 거예요. 제가 이 학과가 제 인생을 진짜 바꿔놓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학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이제 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좀 잃었던 자존감이나 그런 거를 조금 회복하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도움이 된것 같아요. 일단은 공부를 한번 해보자. 실무적인 전투력은 되게 뛰어난데 이론이 딸리니까아 그럼 내가 이제 이 학과에 입학을